수란 조심해! 용석이에내 핵주먹 맛을 보여주마 내 석쇠 갈다 6 오. 이다 이긴 놈들 아, 꼬마야 꼬마야 어, 아저씨 아, 그래 아, 동생이랑 둘이 온거야? 예어게가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왜 기차가 안 움직여요 아, 일단은 기관실로 가서 이 기차를 움직여야 돼 일단 고수는 위험하니까 코순이 여기 이쪽 가자아 여기요 코순아 아저씨랑 내가 어, 기차 움직이려면 다시 또 찾으러 올게 여기 가만히 문 닫고 있어 위험하니까 알았지? 어 오빠 알았어 나중에 꼭 데리러 와야 돼 아저씨 가시자 준비 다 됐어요 어 그래 움직이자 코순아 빨리 올게 말아라 고봉아 예 알았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저씨 어 뭐야 쟤네들은 SCP-096이라는 애들이에요 일명 샤이가이죠 그런데 쟤들 눈을 쳐다보면 정말 무섭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다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지 내핵주엄 마시면 그냥 끝날텐데 아니에요 아저씨가 상대하기 너무 세요 좋은 방법 있어요 어 뭐, 뭔데 절대 눈을 쳐다봐선 안돼요 조용히 살금살금 기어가자고요 아저씨 아 이거 체면이 찍어야 한 방이면 될 텐데 아저씨 제말 틀려요 쟤눈들은 진짜 무섭다니까요 알았다 그러면 조용히 지나가자는 얘기지? 네 불이 꺼지면 지나가면 될거 같아요 어두워서 잘못 보니까요 오케이 알았다 그럼 불꺼질 때까지 기다리자 네 어? 아저씨 아저씨 지금 불이 꺼졌어요 지금이요 어 그래 네 말대로 조용 조용 치러 가마 자 가시죠 조심 아저씨 조심 오 알았어 하이코요 할게요 알았어 아이 진짜 조심 아저씨 눈맞히지 마는데요 눈 깔아요 눈 깔아요 아이 남자가 모냥 빠게이눈 깔아 조용야 네, 누구 눈, 눈, 눈 쳐다보면 안된다고해 아저씨 오 어, 알았어 야 근데 얘는 진짜 너무 못생겼다 야야야네가 SCP 뭐왜왜왜 왜, 왜 이래 왜 이래 왜왜왜왜 왜 우냐 아저씨 저 너무 만든다 그랬잖아 요 아니 무슨 일인데 아니 죽는다고 아저씨 빨리 오세요 어 알았어 어유 무섭게 야 무슨 소리야 왜 어, 잠깐만 야 앉아 줘. 야! 우다오다자와다와우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가와 우와 우와 우와 야, 와 야! 야, 야 고봉아.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다 아이 가 뭐라고 있어 아저씨 눈 쳐다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 SCP 공고력 샤이 가이드가 얼마나 무서운는데 아저씨 근데 넌참 s c p 에서 되게 잘하는구나 아이 당연하죠 코봉월드 보세요 SCP 시리즈가 얼마나 많은데 너뭔 소리야 야 저거 뭐야 야쟨 누구니? 아 쟤는 SCP-173 땅콩인데요 눈을 계속 쳐다봐야 돼요 어? 눈을 쳐다봐야 된다고? 좀 얼굴이 부담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알았다. 저는 아저씨, 짐 칸으로 몰래 올라갈 테니까 아저씨는 나중에 뒤따라오세요. 어, 알았다. 저부터 가야 그러면 어, 그래 조심히 올라가. 어. 1 7삼한테 걸리면 안 돼. 돼요. 요 아, 아, 다왔 아, 아, 아, 아, 아 어, 다, 왔다. 다 왔다 아, 왔다 아, 아, 에 고모야 이 아저씨도 할게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눈보고눈 보거라는 어? 거지 이렇게 이렇게 <웃음> 근데 진짜 얼굴 되게 못생겼다 아이고 못생긴 놈이 쳐다보니까 더 기분 나쁜데 <웃음> 잠깐만 야 무자무자니까 막아무리마 네가 무서운 scp라도 어 어디 어느을 그딴 눈으로 쳐다봐 어나 죽을래 하 아! 아이고야 너몇 살이야 몇살 이놈아! 혼날라고? 나 그냥 갈 거야! 너 지금 내눈안 봤다 너 지금 내눈안 봤다 뭐야? 안 보면 어쩔 건데 니가 어? 여름농 자식그격 얼굴을 빡! 너 따라오지 마! 별것도 안개까으로아 스트레스 받아 와. 와 마동성 아저씨 진짜 대박 멋있다 SCP를 주먹으로 죽이는 사람은 내 생전 처음이야 <웃음> 이 아저씨다 어? 아, 자 가자 야, SCP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웃음> 어, 근데 아저씨 여기 웬 짐들이 쌓여있죠? 어? 이분는 분명히 사람들이 쌓아놨을 거야 어, 그럼 저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어, 들어가보자 네 아저씨 어, 자자 아, 어. 여길 지나면 제 기관실이야 그러면 차를 기차로 움직일 수 있다고 어? 저기 사람들이 있다 아, 예. 어 여보 야 여보 여보 어, 여보 여보, 야. 여보. 보고 싶어서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뒷다 온다면서 코큰 녀석 만나서 잘 빠져나왔어 코큰 녀석이냐 예 아, 반가워요 저예요 아, 거봉아 우리 와이프야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 여기 살아계셨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아저씨 하하하 <웃음> 아이 고맙다 코봉아 어 아, 코순이 기다리고 있잖아 아 맞다 아저 코순이 꼭 데려올게요 잠시만요 에이 에코아 에이, 이리 와봐 예 저요? 어 이리 와봐 아예어 예. 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을 살린 사람이지 미안한데 안되겠다 아니 안되다 이니 무슨 말이에요 또 좀비들이 나타날지 SCP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어? 너 하나 때문에 여기 사람들 다 죽게 만들 수는 없어 안돼요 저갈 거예요 에이이 자식이 당신 딸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어아 그럼 네가 가던가 어? 에이, 알았어 내가 데려온다 코봉아 어? 예? 내가 코순이 꼭 데려오마 에이. 에. 저기 여보 걱정하지마 예. 네, 몸조심하세요 여보 <웃음> 걱정하지마 나한테 핵주먹이 있지 <웃음> 도와주세요 여기 여기 개불들이다 잡아먹으려 그래요 보순아이 아저씨가 한다 기다려 가만두지 않겠다 어이. 도와주세요 저, 뭐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 안되겠어 어, 쪽수가 너무 많은데 아, 어! 어, 야구방망이 케이 고소라 아저씨가 간다 덤벼라 이놈들아 호! 좀비 녀석키 덤벼라 고소라 걱정하지마 아저씨가 간다 죽어라 고소라 고소라 아! 어, 아저씨야 자 지금부터 이 아저씨 따라와야 돼자 빨리 아저씨 뒤을쫓다네아저씨 이야 이렇게 고스이쪽으로 네. 다+ 왔다 고스라 뭐야 야야문 열어 문 열라고 야 네가 좀비에 물렸어 어떻게 알아? 지금 좀비었다 말해 빨리 문 열어. 개! 그럴 순 없어! 이 자식도 죽을래! 고순아 어, 너라도 빨리 들어가! 빨리! 아저씨가 막고 있을게! 빨리 들어가 고순아 뭐하는 짓이야 아저씨! 지금 내 동생한테 뭐하는 짓냐고요! 자 구순아! 어 들어와! 어서! 저리가 이 자식들아! 에이 꼬 뭐야 이게! 아저씨! 아저씨도 빨리 들어오세요! 난 걱정하지 말고! 어. 어, 아저씨! 빨리 타! 빨리 <목소리> 타라고! 이 놈들! 빨리 가! 어, 어! 구슬아 빨리 들어가자 왜 이쪽으로? 어... 빨아다 어, <웃음> 에이 젠장... 뭐야 예 아저씨! 에이 뭐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아저씨 똑같이 당해봐야 돼요! 자! 저리 깔리 아저씨! 어, 하지마 꼬마야! 밀지마! 아참... 저... 저... 저... 저... 야! 야!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만둑송 아, 아저씨. <웃음> 고수라 괜찮아. 고수라. 아, 오빠 오빠 괜찮아. 자 이제 우리 안전한 부산으로 가자. 내가 기관실 다녀올게. 어. <웃음> 어, 몸이 왜 이러지? 어, 어, 어, 어, 어, 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빨리! 빨리 기차를 움직여야 돼! 아, 아, 아. 야 어! 움직였다! 움직였다! 하하하하! 아우, 미나리야! 왜 이러지 나? 어, 왜 이러는 거지? 어? <웃음> 어 음. 무슨 일이지? 어? 아 누가 앞을 막고 있는 거야? 야 코순아, 저기 구린들 아니니? 어 오빠, 구린들 같은 게. 어, 갔다 와 보자. 어. 아이 자, 조심히 내려와. 자. 어 무슨 일이지?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아저저 저, 안녕하세요. 저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희는 서울에서 왔는데요. 뭐? 서울에서 왔어? 안돼. 그럼 동분 안돼. 미디 바이러스에 감염된 SCP들이지. 아니에요. 이렇게 코큰 SCP 봤어요? 어떤 용구 들어왔어? 아, 저희는 저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요. 길을 막고 있잖아요. 이 길은 차단됐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든, 딴 데로 가든, 이 길은 못나 간다. 아, 어떡하지, 코스나. 아, 오빠 잠깐만. 아, 거기까지 코가 간지러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바이러스 감염됐다. 바이러스 아아아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기침한 거예요. 뭐해? 다 같이 산산하라. 에스시 피드라치잖아. 굿스라 도망가자. 빨리, 빨리, 빨리, 아니란 말이에요. 굿스라 빨리, 빨리 오란 말이야. 아, 어. 아, 어, 굿스라, 굿스라, 굿스라, 굿스미. 우리 굿스라 어떻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쏘지 말라고 그랬잖아. 굿스라 일어나봐. 굿스라. 나용서못해 어떻게 내 동생한테 첨을 수있어이사 남쪽의 육발이다 어? 뭐해? 사라! 사라! 나 죽여버리겠냐 으악. 내 동생은 이 동생은 사라! 동생! 아, 코스라, 코스라, 코스라, 코스라 내 동생 하나 맡겨놓는 내 동생 괜찮아, 괜찮은 거야. 아, 어, 우리 코스리 어떡해? 아무도 아기세요 아무도 아기세요좀 도와주세요. 안 되겠어. 그래 나한테 그 능력 있었지. SCP 고모고 나와라 지야 아, 고스라 어서 널타 마을로 가게 빨리 네고스라 아, 정신 차려 우리 고스이다나 때문이야 다나 때문이라구 어, 가로수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어 이제 안정만 찾으면 돼 아, 다행이다 어, 어, 어, 어, 어, 어 안돼 여기서는 안돼 아, 어. 무슨 일이야 너 무슨 일이 사실 제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것 같아요 뭐, 뭐라고 그런데 아직 넌 사람 모습이잖니 SCP 아니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제 몸이 화가 나면 막변하고왜 그런지 모르겠다고요 고봉이라고 했지? 네 부산에 있는 백신 연구소가 있어 그 백신을 맞으면 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고기가 어디에요 누나 좀 도와주세요 누나 제발 부탁드릴게요 알았어 나 따라오려 네 누나 여기야 고봉아 여기야 네 누나 어? 어 잠깐만 어, 왜 그래 누나 군인들이 지키고 있네 아, 저 백신을 어떻게 꺼내온담? 걱정하지 안 마세요 제가 갈게요 안돼 안돼 안돼 너무 위험해 어두워질 때 조심스럽게 가보자 하긴 너무 많긴 하다 그러면 어두워질때까지 기다려봐요 누나 그래 자 밤이 깊었다 경계태세 강화 경계태세 강화 SCP와 적들이 침투할 수 있으니 경계를 강화한다 내가 일단은 저들을 유인할게 날 미인계로 걱정하지마 어! 알겠어 누나! 누나 미인계 화이팅 저기요 어우 저기요 아우 아우 좀 도와주세요 아우 응? 뭐야 이 여자 뭐, 아이 좀 도와달라고 아저씨 아우! 너 이거 자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체? 좀 도와주고 싶지 않나? 안 나? 아니구나. 진짜. 봉아 어, 안 먹게 어떻게 해? 아주 제대로 해 봐야 되나. 어, 알았어. 아, 이거 진짜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요. 아이돌 출신 나갑니다. 제춤좀 보실래요? 어? 후! 라리라리라리. 오! 라리러 저 왔어! 지금 기회야! 어? 내가 좋아하는 땅콩이네 자, 가만두지 않겠어? 후! 라우리 라우리 라니 어때요? 좀잘 치죠? 목을 꺾어주겠어! 으악! <목> <목> <목> <레 Principal> 저기 뒤를 바라봐라 예? 아 뒤를 보라고요 너는 죽었다 아 뒤를 보라니까요 아, 뒤에 뭐가 있는데 뛰어 야야 어? 야, 야뛰야 뛰어 뛰어 뛰어 야 자,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어, 저기 저 군인, 군인들. 어 어떡하지? 아, 누나, 잘 보세요. 제가 한 방에 끝내는 거 보세요. 이야! 이번에는 SCP 콩그리기다. 아저씨! 에? 야, 너 뭐야? 제눈 봤죠? 그래, 봤다! 뭐 어쩔 건데! 죽어라! 그래. 어? 아저씨! 어... 내눈 봤죠? 아, 야, 안 봤는데. 거짓말 하면, 오늘 밤에 오줌 쌀다! 아이 그럴스럽지. 그래, 봤어. 그러니까, 그래. <웃음> 누나, 어때요? 오, 야. 나도 니는 몸은 혼나는 거야? 누나는 제외. 어, 너 진짜 너무 신기한 능력을 지녔어 <웃음> 누나, 시간이 없어, 빨리. 어, 그래. 이쪽으로 가자. 네, 누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이쪽이야. 빨리, 빨리. 네. 드디어 백신을 찾았어. <웃음> 어, 뭐 뭐야. 잠깐만. 아니 아이, 군인들이 사방이 깔렸어 고봉아 네가 아무리 SCP로 변할 수 있어도 너 혼자 가지고 무리야 어? 아이고 누나 여럿이 싸우면 되죠 뭐? 어떻게? 자 이렇게요 싸워라 다치어버려라 얘들아 수고했어 다시 내몸 안으로 들어와 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백신, 백신, 내 네, 누나, 어, 어, 여기, 여기 백신, 구봉아 어서, 어, 백신이, 백신이 여기 있어요. 어, 어, 봉아내 네, 누나, 지금 네몸 상태가 불안정해. 빨리, 그 백신을 먹어. 네, 알겠어요. 어, 어, 어, 아, 아, 아들아, 몸이... 아 몸이 이상해 아 으아 아아아 아, 아.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봐 어서 어어가호사 누나 고봉아 어, 어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 둘다 살았단다 백신이 너희 둘을 살렸어 어 코순아 야 코순아 일어나봐 코순아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왜안 일어나죠? 어이구 잘 들어봐 네? 음... 아 자고 있구나 <웃음> 고봉아 자이 백신으로 SCP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줘 자 받아 어, 감사합니다 이 문약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가서 모든 SCP들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을게요 살았다 모두 살았어 온, 온 세상이 SCP 바이러스에 바이러스 감염이 된후난 후, 목숨을, 목숨을 걸고 있고, 부산에서 백신을, 백신을 찾아 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 바이러스 숙주가 SCP-354라는 걸 알았고 그 근원지가 있는 곳이 서울역지하 어딘가라는, 어딘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난이 백신으로 꼭 S.C.P 숙주를 죽이고 세상을 구할 것이다. 것이다. 다 왔다 서울역 여기 어딘가에 숙주가 있어 S.C.P 사무사 반드시 넌 죽여버리겠다. 어,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바람이 너무 거세. 아다 어, 왔다 다 왔어. 어? 케이블들은 뭐지? 아 어, 이거는 SCP가 아닌데? 아 맞다. 아 맞다. SCP 바이러스의 변이가 돼서 저런 케이블들로 다시 태어났구나. 아, 어떡하지? 서울에 개물들 가려면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아! 아 나한테이 무기가 있었지. <웃음> 백신으로 만든 강력한 무기. 간다! 이 야! 아! 야! 와! 자! 저리 가이 케이블들아! <웃음> 그 이것도 야, 닌냐 <웃음> 뭐야 그 이것도 아닌데 어? 이이 아, 무슨 소리지? 저..뭐야 돌았지 않자. 저리 가 이제 그만 오란 말이야아 어.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어.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 돼 이따 도망가자 아아아아아 아, 가꼬모가어 아, 아, 아, 아, 아, 건물 건야 위로 위로 위로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아 어떻게 알아보이네서 어떡하냐고 아,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뭐, 뭐지아저씨 아, 아, 아, 이놈들 이가 상대해주마 아 마이크라! 어 진짜 오! 멋있다! 오! 아저씨! 과동성 <웃음> 아저씨 맞죠? 맞다, 코봉아. 아니, 아저씨 돌아가신줄 알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씨? <웃음> 나 사실 마블이야. 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나 길가메시야. <웃음> 쉽게 죽지 않아? <웃음> 영화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 우리 코스링 자리 있는 거지? 예 아저씨 코스가 아저씨 엄청 보고 싶었어요 어 그래 네가꼭 안부 좀 전해주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 제가 SCP 바이러스 그런지를 찾았어요 바로! SCP 3 5사가 바로 숙주인 거예요 그래 그 숙주 잡으러 가야지 어어디냐아 제가 알기로는 이 서울역 지하 어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휴 어있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저씨가 앞장 설 테니까 우리 꼭에씨스사무사꼭 쳐치자 네 아저씨 일단 나가시죠 시간이 없어요 그래 음. 아이 잠깐만 이 뭐야 아이 태풍 오는 거 같은데 어 아저씨! 잡아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잡아주세요 어이, 아저씨+ 아저 야, 야. 야, 잡아! 아저씨 잡으고고잡지마어 어? 우와+ 아와 우와+ 에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에 우와+ 우 저저저자린 아니, 저거 라 저어이! 로 던지냐고요! 어, 이상하다 어, 왜로달라가 야, 미안하다 야! <놀람> 아, 아니, 아저씨! 너만한야 진짜? 로던질는아니었 그래, 아하다알았 <놀람> 빨리 숙주 잡으러 가요! 어, 알았어, 가자! 어, 예! 저기요 네 으아!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왜요 아저씨? 야! 너 눈이 있좀 봐봐 아! 뭐해 아저씨 너무 많아요 어떡해요 아 맞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어? 뭔데 뭔데? 아이 하늘을 봐요 아! 태풍으로다날려버리자는 거지 아야하역샷아저 최고야 시! 작! 이야! 나 여기 있다 아날 따라와라! 나나가라와라나가어나가나가요나가나 어, 먼저 나가야 빨리 아저씨, 야 나가야 나가야 나가요나가 분명에 SCP 사무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먼저 앞장서라네자 조심 고봉이네오 아저씨 잠깐만요 와 이런 치아에 이런 나무하며 이런 것들 와 여기 문도 감철문이에요 분명히 이 안에 숙주가 있는 게 확실해요 아저씨 그러니까 제가 이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 이거 어디갔지 이이 <웃음> 남자가 이거 에이 한발 문도 우와 <웃음> 따라와! 아, 어? 야, 아저씨 힘 진짜 세다. 어, 아저씨 여기에요. SCP 354이모만 열면 분명히 SCP 354가 있어요. 아저씨, 우리 잘할 수 있겠죠? 아저씨 힘만 믿어라. 한다! 자! 응! 차, 차. 저거야? 응, 맞아요, 아저씨. 저 빨갛게 생긴 저 액체가 바로 SCP 354예요. 아니 저저기뱀같생 저, 저, 저, 녀석은 저건 뭐니? 저건 SCP 354 14. 저 SCP 354 안에서 다른 SCP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네 맞아요. 저 빨간 액체 속에 백신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웃음> 간단하구만. 나를 없애겠다고. <웃음> 나는 이 세계를 SCP 세상으로 만들겠자. <웃음> <웃음> 와, 와! 이쪽으로 들어와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시깐사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다깐 잠깐, 잠깐. 다깐 잠깐, 잠깐, 잠깐. 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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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라 이렇게 SCP-354의 파멸로 인해 세상은 삼오사. 다시, 다시,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되찾았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모두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았다, 살았다. <웃음> 예, 아, 아. 어, 몸에요? 글쎄요 멀쩡한데 왜 그러시죠? 고분군 그 당장 SCP연구소로 와줄게 아이 그런데 혼자 가면 좀 심심하니까 아저 마동석 아저씨랑 같이 갈게요 어 그래 아, 알았어 그렇게네 아, 아, 아이고 아 여기 차역 맞네 다 왔다 마동석 아저씨 왔을텐데 아저씨 마동석 아저씨 어디있어요 성성 아저씨! 야! 예? 아, 저 부르셨어요 왜요? 야 고모야 시끄럽잖아 너만 있는거 아니잖아 아이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놈 뭐라 이거 어른이 얘기하면 뭐하구요?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거지 8천월일까 말이야 네천천 했어? 아, 아저씨 아군다래야왜 자꾸 저한테 말하그래요 어, 잠깐만 아아앜앜 아, 아, 아! 얼굴에 묻었잖아! 이거 뭐야! 아.. 요고 요고.. 아 이거 취미인가? 아.. 아 야.. 야. 아왜 그래요? 시도한가야겠네. 아 그만 자네요 아, 까불어 오다, 오다 오다 침을 뱉어! 아 그거 콩인가 보다! 더, 어? 그게 더 들어! 와아침이네 야! 씨. 너 일로 와봐! 일로 봐아왜그래 진짜! 아왜 그래, 아, 그래 진짜! 진짜 진짜! 그런 방탄을 놔! 어, 뭐야 이거는! 어이! 꼬마한테 손치검이라더니 니리 야만치야? 호호호! <웃음> 우리보려야아치 란다야! 어떻게 이대일로 한번 붙어볼까 이놈들이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만? 나 마동석이야! 마동석! 잡레라오 너도! 오 아저씨 제보! 나겠다아제 아이 진짜 아저씨예요 뭐야 아까가슴 내리면 어떡해요 진짜 아저씨야 아우 미안해! 아우 미안! 소리소리 아우 진짜 미안하다! 아유, 코모가 아우 야 니가 나쁜 놈인줄 알고! 아, 아 제가 어디 봤어 나쁜 사람이에요 어? 아유, I 이 m 소리 S O R R P <웃음> S O R R Y 나는 한국 사람이야! <웃음> 영어 싫어해! 아 빨리 가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아저씨! 아유, 아, 들어가자! 내가 표다 준비했거든. 아, 네, 저큰나저 아저씨 우리 자리 어디에요? 어, 자, 자, 이 표를 보면은 어, 어 너는 일반석, 어, 나는 특석. 왜? 아, 아저씨는 왜 특석이에요? 나는 어른을 공경하니까, 저 들어가자.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아까부터. 나는 아, 어른을 공경해. 대한민국 사람이고. 무슨 아, 소리야 진짜? 아, 자, 자, 문을 열고. 어? 아? 어? 아, 뭐야? 문이 안 열리지? 아저씨 <웃음> 가자 꼬마야 <웃음> 저 아저씨 미친 게 확실해 어? <웃음> 아니에요 아저씨 저에요좀 <중요해>, <웃음> 에, 아이 도대체 자리가 어디에요? 어디까지가요? 어, 다 왔다 여기다 야아 어, 어, 어. 여기에요? <웃음> 어, 근데 좀 이상한데 여기서 많이 본 사람들 기도 하고 에. 아, 자, 아 자. 어, 거, 한숨 잘때니까 어, 도자한깨알에어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 사람인 척하고 있스 말이야. 에, 알았어. 가만히 헤헤헤헤헤헤다헤아헤헤헤헤마헤소가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 왔다, 왔다 왔다 와 연구수 진짜 크다 그 아저씨? 어 그러니까 야근우가 그 엄청 큰데? 아저씨 머리만큼 커요 <웃음> 야! 정답 트라시 <웃음> 아저씨 어? 자 아저씨 이쪽 들어오시면 돼요 자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 SCP 제대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과해 주십시오 네 아, 어. 패스! 자, 다음 분! 예. <웃음> 패스! 아, 패스! <웃음> P-A-S-Y! P-A-S-S 아닌가? 아, 사실 한국 사람이야. 난 한국을 좋아해. 아, 영어 못하는 거 일본 사람 같은데! 야, 그런 말 하지 마! 내도쿄올림픽 진짜 얼마나 싫어하는데! 아, 이런 씨... 이... 김현 이... 김연경 선수 집안인가? 아, 빨리 들어가요! 와 엘리베이터 오랜만에 탄다 <웃음> 어다 왔다 아이짜. 아저씨 어디 계세요? 아저씨! 어 여긴가 보다 어 그린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쪽입니다 아네 어! 아저씨! 특수연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웃음> 아먼길 오냐 너무 수고했어 예! 아 무슨 일 때문에 오라고 했어요? 일단 시간이 없다 호봉아 먼저 검사를 위해서 먼저 침대에 누워주겠니? 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아하... 어 저기... 음, 저기 특수요 양반 나는 뭘 하면 될까? 네! 우리 마동석 아저씨는 밖에서 영어 단어를 좀 외워주세요 <놀람> <놀람> 오케이! 오케이! 겟 아웃 오브 시어! 하하하하... 토봉아 부산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 이후 백신을 투여해서 바이러스는 모두 없어졌지만 SCP들이 인간으로 변하는 능력을 얻은 것 같아 아! 어, 네 진짜요? 어, 잠깐만 아까 그 기차에서 그 사람들 어, 맞아 맞아 어, SCP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벌써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기 시작했군 하...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네 아저씨! 너는 지금부터 그 SCP들을 상대할 유일한 최종 변기가 될 거야! 최종 변기요? 제가요? 그래! 일명 SCP 헌터! 와.. 아저씨 이름 잘 짓는다 그 멍하심 장난치지 말고! 아대 네. 자! 이거는 SCP에 대한 데이터들이야 이걸 너에게 주입할게 그러면 너는 더 많은 SCP들을 표할수 있고 자유자재로 네 몸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거야 헉! 진짜요? 아저씨, 알았어요. 제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게요. 그래, 고마워, 고맙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다. 네, 시작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죽겠나 어, 힘들어 야코봉아예 마동수 아저씨 너 진짜 그 s c p 들다 변한 거 맞아? 예 하, 확인해봤는데 다 변해요 하하, 까불어서 다 죽었어 이제 난지금도 SCP 헌터다 아 <웃음> 어, 코봉군 바이탈 상태 보니까 모두 다 정상이야 어 좋았어 이제 모든 SCP들 다 잡을 수 있겠어 코마워요 <웃음> 아저씨 근데 제가 뭘 해야 되죠? 일단 우리 고봉군은 이산에 기차에 잠입을 하길 아! 부산한 기차요? 왜요? 무슨 일 있나요? 지금 SCP들이 그 기차로 모여들고 있네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그걸 좀 파악해왔으면 좋겠어 아!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일단은 어, 우린 여기서 준비를 좀 할게 이따가 무전을 통해서 어? 저도 상황을 좀 파악하자고 아,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그럼 이따 보자 고몽아 예! 알았습니다 음... 둘 SCP헌터 이 고봉이가 나가셨다! 좋아! 기차에 잘 도착했어! 들어가볼까? 와! 이게 뭐야? 육파리을여기로 아, 아, 어떻게 들어가지아이 걱정이네.. 아 맞다 바보.. 아 바보바보.. 바보. 아, 왜 이러지 내가 진짜.. 육파리를 아, 변신할 수 있잖아! 자, 그렇다면 내 능력을 발휘해볼까? 6 8 1로 <웃음> 자, 6 8 1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볼까? 자, 이 아! 야, 시끄러워! 아, <웃음> 어, 미안해. 야! 야, 너좀 이상한 데 생긴 게? 내가 왜, 내가 뭐 이상한 게 생긴다고 그래? 정우다. 어? 다른 놈들보다 코가 큰거 같은데. <웃음> 아,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코큰 육팔이다. 그다크의 육팔가자. 야,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연구를 견뎌왔지. 그만큼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지. 자,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잡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아야 마음대로 해, 아야자. 저... 물어봐 물어봐 물어봐. 클레드까지. 옆 문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무서워 아큰일 아, 다음.. 다음문들어 너... 뭐야 이 방은 사이렌헤드 방이잖아 아니 들왜 있어? 에스시도 아는게 아 맞다 비공식이지 비공식 스시 아, 어쨌든 시끄러큰일이 어떻게 지 아, 일단 사이렌헤드로 좀... 아, 변신하고 가야겠다 사이렌헤드로 변신 무식 k y 이 t o 들 y 달려 o 다 저기요. 아, 안 네, 네 여기 화장실 o k y o Tokyo! Tokyo! Tokyo! Tokyo! Tokyo! t 이 k y o 가리 걸려서 t o 너도 진짜 귀찮아, 진짜. 와, 아! 아, 내가 제구수아를 땅콩이, 땅콩이라 변신! 아차! 하하 감정같이. 자, 조용히 지나가자. 조용히 지나가자. 자. 야, 너 잠깐만. 야, 한번 붙여. 뭐야, 너? 아니왜 그래? 나랑 뭘붙어요 야, 나랑 눈싸움에서 이는 사람이 500원 주기하자. 내가 엄마 결승 진출했어 <웃음> 아 진짜 알았다 그럼 준비 시작! <웃음> 내가 작년도 챔피언이야 인마. 2020년 챔피언 아 벌써 눈이 너무 따가워 한 아, 눈이 따가워요 어. 야! 너 우는 거 같은데? 아니야 우는 거그 어, 눈물 뭐야? <웃음> 아, 아이고 땀이 엄마 어떡하지? 그 방법이 있치 아! 저기 창문 밖에 아이유 공연하자! 으! 어디! 아이유! 어디! 어디! 아이 뭐야 이번에 S C 스99구 젤리들이야? 아하하 이거 간지럽히는 애들 아냐 야요 정도 껌이지 껌 아이고 야 안녕 반갑다 아리하아이고지럽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이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오늘의 비밀이 달려있는 것같아자 과연 저 저밖에 뭐가 있을지 어? 이건 뭐야? 기차 전체가 너무 음산해 아니 저, 저건 저건! 지금 지금 SCP들을 실험하고 있잖아! 어? 어? SCP-343 신이시여 이 바이러스만 주입하면 이 세상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럼요. 저게 무슨 얘기들 하는 거지? 아, 조용히 좀 들어가야겠어 <웃음> 이계 최고의 SCP들로 탄생하겠구나 아! <웃음> 뭐이 세상을 SCP로 총격 하겠다고? 절대 그렇게 는안 돼? 거긴 누구냐? 이새끼처럼내 말을 엿듣는게! 어! 젠장! 젠장! 도망가자! 이놈! <웃음> 호봉이 아닌가? 나쁜 공사고 못된 344! SCP-343 신이시여 이놈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계획을 다 망쳐놨죠 음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바이러스를 저에게 주입시켜 SCP로 만들어버려라 이놈! SCP! 호봉이니까5공이 오공이는 있잖아요 그럼 오공이 다시 일 안돼 그만해 나의 수십 p 가될 수가 없어 안돼 자 거봉아 이리온 아 하지마 아시나 신님 모든것시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놈도 에스시피가 되겠군요 <웃음> 내가 에스시피가 됐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 어? 호비 왜 이러지? 어? 어 이상해 호비? 아아아 아! 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냄새야? 난똥 에스시피야? 아예왜이 똥으로 변했어요? 에스시피 중 가 저렇게 만든 게 아니라 호복이 워낙 방구를 깨가지고 치킨까지 아주 그냥 똥색깔을 입었구나. 아우 냄새. <목소리도> 아우요. 아이죄 아우, 나가라고 그래요 죄주. 아우 아유 뭐냐고. 아,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아니 왜? 아우 냄새나 저리 가. 아유 왜 그래? 아이 다가오지 말자니까. 아 신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아 그럼. 아, 네. 자, 날 신이라 불러보거라. 신님 아니 신신아 몰라 신이라 불러보라고 신라면 야 어? 장난해 신이라고 봐 불러봐 신김치 아, 좀아좀제대를좀 조정해봐요 이게 뭐야 좀 얼빵하네 이상하네 아 다시 불러보라 내 네, 신님 넌 지금부터 scp 502 다시 1이다 자 잠깐 우리 하이에이게스가 나가있어라 네 아우 쟤 진짜 너무 냄새난다 쟤아쟤 아, 진짜 도구 시키는 너무 더러운데 야 나도 진짜 저렇게 안 만들고 싶어 나는 지금부터 scp다 나는 scp 오공 50... 아 오공 아 정신 차려. 고봉아. 으으으으으으으으 다시! 다시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으으아으 아. 어, 다행이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지? 맞아.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마동송 아저씨한테 알려줘야 돼. 전화 걸자. 여보십시오. 어 그래 고마워야 통화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저씨 큰일 났어요. 이 기차. 이 기차가 말이죠. 그래. 그 기차가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기차가 바로 연두소예요 여기서 SCP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아, 어, 진짜? 그러면 그 기차는 폭파해버려면 되겠네? 네! 아, 당장 와주세요 아저씨!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졌다니 까게 무슨 소리야? 제가 SCP로 변했다고요! 나는 SCP-502-1이다 야!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는 SCP-502-1이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당장 가봐야겠구만! 자 저기 기차가 있군. 고봉아 여자 시가 간다. 날개 전검 날개 전거 체의이삼구 간다. 고봉아 야. 오 좋다. 하하하 한 바퀴 돌고. 하하 날아라 날아라. 아 그대네 장력이 지 14명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잘했다 자, 했다 자! 자 이제 폭탄을 설치하겠군 자! 우서부터 으쨰! 간다! 으쨰! 쫌! 구 자, 여기 폭탄 설치! 다 터뜨릴 거야 니들 가만히지 않을 거야 야! 여기다도 설치! 자, 에 s 시 p 놈들이 기차를 연구소로 쓰고 있다고 마동석이 가만 지않냐오냐 가만둬? 호봉아 어디냐호봉냐 호봉아! 여기 있냐? 호봉! 어? 아! 이 뭐야 이육팔이들 이거 어? 참아 아 마동석이야 어? 만 두지 아, 뭐 고복 대체 얘들을 안 죽잖아. 아, 코복이 어디는 있 거야, 도대체? 코복. 고봉... 이 질성 땅콩인들. 아, 진짜 고마워. 아이고, 저기, 수고하십니다. <웃음> 아유, 저눈 보고 있어요. 아, 열로가도 쳐다보시고. <웃음> 이쪽으로 가셨는데도 쳐다보시고. 아이고, 참나. 아이고, 속고상님들, 바쁘신데, 계속 쳐다보시니까. <웃음> 아유, 반갑습니다. <웃음> 아, 아, 아이고, 아 뒤에서도 보고 계셨네. <웃음>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 큰일났네, 얘들... 이거, 어 터지. 아, 얘들아. 저뒤 누구야? <�Stephen rendered> 안 서우시네요. <웃음> 아 그렇다면 그냥 아유, 아이고. 아유, 죽을 뻔. 아고, 어 죽을 뻔. 아방 어디 있는 거코방아 검. 아 얘네들은 맛있겠다. 아, 뭐, 어, 저, 저, 맛있다 아, 아, 아, 진짜 있는 맛이 날려이잘 먹었다. 야고봉아 아저씨가 간다. 응? 어? 기다려. 아저씨가 구해 줄게. 고봉이, 고봉이. 아, 어, 여기서 그나. 봉아 아저씨 왔다. 어, 아, 저씨 왔어. 걱정하지 마. 응? 어? 나는 SCP다. 가만두지않겠다 왜, 그런 거야? 허. S c p 502-1 마동석을 죽여라! 알겠습니다 신님 마동석을 죽인다 마동석을 죽인다 야왜 어, 야, 야, 이래! 야! 야! 꼬 정체려! 아저씨 아저씨! 아이! 아야! 아야! 고보다고꼬부그만 마동석을 죽인다! 겠가정고 어 o y o 신 talk to Taylor. d 이 n t tell me. You must 이방 a l i t t 기 e I'm done. I'm 아아아 e I'm 어 o n e 아저씨 아저씨. 어? 어고 o n 어 I'm done. I'm d o n 야 그러잖아 야네가 SCP가 되다니 야 끔찍하다 야너 SCP야? 똥냄새 났어 <러기> 아이 지금 장난치지 말고요 저 SCP-343이 날 조종한단 말이에요 어 아, 그래? 그러면 일단 저 녀석부터 혼내주고 내가 널구출해 주자 아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 뭔데? 일러 와보세요 어 그래 신님 신님 아 그래! 마동석은 어떻게 됐냐? 제가 처리했습니다 역시 SCP-502-1 수고했다 긴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오! 그래 가까이 오거라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게 등짝으로 가가지고요 여기를 잡아요! 아하하! 잡았다! 잡았다! 자, 동석이 형! 마동석이 형!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빨리 잡아놨어요! 어 알았어! 노 S 에스지 3 3 3 가만두지 않겠다 특별한 <웃음> 이것들이 미쳤구나 내 영역을 보여주마노엄차차 자+ 자+ 자+ 자+ 자+ 자+ 차 자+ 자+ 자+ 차 자+ 자+ 자+ 차 자+ 자+ 자+ 자+ 자+ 자+ 자+ s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s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똥밥이야! 냄새! <웃음> 아저씨! 어서 이 기차를 폭파시키세요! 어서! 아! 구봉아 그럴 순 없어! 그 바꾸밖에 없어요! 어서! 어서 이 기차를 폭파시키라구요! 미안하다! 고멍아 우리 다음 세계 꼭보자 미안하다! 고멍아 <웃음> <웃음> <웃음> 광고 좀 그만 끼라고! 으아! 으아! 너랑 나랑 같이 지는 거야 이 나쁜 놈들. 당신은이 기차에서 S10들을 못 만날 것이다. 어쩌? 아, 아 고모가 미안하다. 아저씨가 조금만 더 힘이 셌으면 우리 고모를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아저씨가 기차를 잘보포하마 고봉아야고모가 고모가 고봉아! 봉 고봉아, 고봉아! 우리 고봉이 어딘데? 봉아 <웃음> 진짜 미안하다. <웃음> 아저씨. <웃음> 그래 아저씨. 아 잠깐만. 어? 아뭔 소리야? 풍의 아, 거북이 소리인데? 아야 밑에요. 미치라고요. 어? 추적이야. 아, 잠깐만. 잠깐 아저씨 갈게 어? 아저씨 갈게 아, 아저... 어디야? 어디야? 어? 어디서? 어? 어? 이거 뭘뭐 거대한 똥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 아저씨 저예요. 왜? 잠깐만. 야, 야, 야. 야, 너 코봉이야? 아, 진짜. 저 코봉 이니까요 어? 야, 뭐야, 이 거대한 똥. 아이, 진짜. s c p 6 8를안 죽는 거 몰라요? 제가싹 변했죠, 폭파 직전에. 어, 어? 어 야, 얘너 되게 똑똑하다, 야. 야, 야, 야. 야, 어쨌든 코봉아, 너 대박이다, 야. 어? 코봉이가 이 친구를 지켰다. 코봉이 만세. 내가 어, <웃음> <야>, 지켰다. <웃음> 코봉이 만세. <맛에. 웃음> 야! 코봉아! 코봉아! 아저씨 왔다! 아하하하! 아! 코봉아! 아! 아! 아! 아! 고봉... 코봉아! 배 아무도 없는! 아 아니, 이게 아니구나! 띵동! 딩동! 띵동 띵동 띵동! 띠리리리리리리리동! 아 띠리롱! 아우! 아저씨! 아이! 바닥수가 있렇게 시끄럽게 그래요! 저 배를 눌르면 되잖아요! 배를. 내가 배를 눌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아이! 뭔데요! 뭔데요! 아이! 눌러봐요! 아 그래? 배를 누른다. 징우 와, 뭐야 두 번씩 끌려다 이거. 아, 엄마한테 못났다. 맞다, 저 아저씨. 비 무지하게 세지. 아이고, 아 그러잖아 어쩐 일로 오셨어요? 잠깐만 나와 봐봐. 아 여기서 얘기해요? 아 맞다, 나와 봐봐. 자 뒤져라. 아 알았어요. 아 진짜. 왜 아니씨? 잘 들어.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귀. 아 귀. 자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영국 보러 가자. 아 뭐예요 지금 그게? 아 연극 보러 가자고. 아 언제까지 SCP만 잡을 거야? 야 우리도 사람처럼 살자 사람처럼. 아 누가 살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아저씨 날게 없이 가는 거지. 가자 최고도 아빠. 네가 한다면 아저씨가 피자, 치킨, 뭐 콜라, 뭐 샌드위치, 어,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 사줄게. 예! 와 밑에 저 신지영! 와 신났다! 진짜요? <웃음> 봉이야 정말 미안해. 너아 <웃음> 죄값에 그럼 하지 마요. 아 가자 심심해서 그래. 아 알았어요. 아, 가세요 그러면 앞장서세요. <웃음> 고맙다. <웃음> 봉이야 정말 미안해. 저 아, 들어와 고봉아 여기야. 공연장 진짜 멋지다 우와 <웃음> 야 새로 꽉 찼다 야야 코봉아 저기 저, 저 자리야 앉자 어, 네. 아 네? 우와 저거 뭐야 저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저 공룡 저거 뭐냐 우와 야 코봉아 어, 아 멋지다 아예 아저씨 공연 중에는 꼭켜야할 사항들이 있다 아 뭔데요? 핸드폰을 꺼놓고 잡담은 금지 그리고 콧구멍 파가지고 콧딱지 날리는 거그 금지 아이.. 해버체건 못하겠는데 곧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핸드폰은 꺼주시고 잡담은 금지 콧딱지는 날려주시면 안됩니다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한다오 줄리엣 제발 나의 사랑을 받아주시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울어버리고 <웃음> 어머 톤 뭐야? 이놈이 그럴 수 없어요? 저를 위해서는 울지 말아주세요 어, 우리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알아주시오 아, 미쳤나봐 이 사람 왜 그래 진짜 줄리엣 우리 결혼은 SCP 재단에서 내가 성대하게 진행할 것이오 이 세상은 SCP세상 이 세상은 343세상 뭐예요 빨리 아우 연기 제대로 해요 뭐하는 거예요? 343 343 334 높은 곳에서 신님이 노래가 아니잖아요 좀 정신 차려요 아, 연기 안 해요? 최유해 어, 우리 343 노래 부르는데 343 삼사아 어 진짜 뭐하는 거야 진짜 연기 그렇게못하는 진짜 어? 우리 삼사단님을 모욕해 꽤치 연기를 하자는 거야 놀자는 거야 아우 저본 사람이 연극한다고 투연해! 뭐야! 제 틀림을 세요 투연하고! 뭐야! 에이! 어우내연기가 보기 싫으면 다 꺼지라고! 에 삼사삼을 찾아가라 에스시이 분명해 어차 기차에서 봤던 가면! 확실해! 한번 투겠다야야구 코버! 어디가? 잠깐, 잠깐만요! 어? 너 뭐야? 꼬마야? 어, 잠깐만 당신 수상해! 잠깐만 무디위 올라가야겠어 보자 어... 어이 어? 어? <웃음> 당신의 공사모. 아니야, 나는. 에 s 시피 아니야 임마 임마? 당황했네 그 가면 공 n 아어 h i 이 가면 다이소 가면 천원 a 다이소 j a n g 가면 그 천원이라고요? 뻥이야 정말 미안해 o n w h 야야 Taiso, Gam, t o 맞아 SCP가 확실해 아저씨 빨리 오세요! SCP가 맞아요! 어 그래 알았다 이 거기서라 SCP 공사4 어서 가만두지 않겠다 거기서라 거기서 아아아아아아이고힘들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갔지 어디갔지 이 지새끼 같은 놈 어디갔지 아저씨 아저씨는 저쪽 나는 이쪽 찾아봐요 어 그래 해! 아박었잖아씨어 미안 미안 <웃음> 정신 차요어 쏘오리 아! 아, 이번엔 이 여자 아, 완벽하네 자 3,4,3 믿게 이사실 알려야지 어. 야! 야코봉가아 어딨어 빨리와 찾았다 찾았어 빨리 빨리 이 기차 타 빨리 빨리 네 알았어요 분명히 보셨죠? 아 이건 무조건 봤다니까 짜지 마잡히가만하면가만 두지 않겠다 진짜 좀좀 어? 고봉아 자, 자, 자. <웃음> 저기 혹시 SCP이십니까? 뭐야 사람 지금 장난해? 아 <웃음> 어, 어, 죄송합니다 아우 잘생기셨어요 <웃음> 아 정말이요? 뽕이야 <웃음> 어, 미안, 정말 미안해 아 뭐야 진짜 <웃음> 아, 잠깐만 이쪽 같은데 어... <웃음> 저기 혹시 SCP 공사5 뭐요 그게? 아 지역 보러요 아저 아니지.. 어지 어? 아닌가.. 아닌가 아닌데.. 맞는데.. 너 맞지 공삼오? 아하하하.. 어.. 아닌가.. 아 맞는데.. 공삼오 맞잖아.. 그치 그치 그치.. 아닌가.. 음... 아 맞다 맞다 맞다.. 아닌가.. 음...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야.. 공사모 맞아 이제 그만 좀해 아우 짜증나 죽겠어 너한테 아 공사모 맞다고? 하하하 아, 아닌데? 그래 맞다고 제발 좀 봐줘 나 공사모 맞아 제발 좀 아닌데? 아 진짜 맞다 나 공사모 맞다 공사모 맞다아아 맞다고? 맞다고? 아, 맞다고? 하하 아 그렇다 미름아 여놈 잡았다 야야이 뭐야 에잇 이 뭐야 에이 나 꺼내줘! 에이 나 유리 싫어! 유리상자태 탱고 꺼내달라가 아저씨! 어서 이놈을 SCP 연구소로 데려가죠! 야공사5 빨리 얘기해! 어? s c p 3 4가 어딨어? SCP-343 뭐 어딨냐고? 야! 너 빨리 얘기 안할 거야? 에이 싫어! 얘기 안할 거야! 절대말못 해! 싫어! 너 진짜 자꾸 얘기 안 하면 평생꼭 갖춰서 얘기해준다? 에그씨 싫어! 에이, 정말 싫어! 너를리꼭 얘기하라고! 어디냐고! SCP 3 4 3 343이 어딨냐면! 면음화 화에 알줄줄 어? 어. s a m s 빨리 얘기해. 어디 있 s a s c p 3 4 3어디있 m 고 빨리 얘기해. m 빨리 s 얘기해. 얘기 a Samsasa, s 야너 다음 화에 얘기한다고 했잖한다고 했잖아! 너 m s a s a s a m s 그렇다면 나도 SCP, 변한다. SCP, 502-1이다 a 어? 똥냄새! 아우 너무 싫어 그거! 나는 SCP, 아 g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해! 아우 야 냄새! 야 냄새 너무 심하다! 그 i 니까 s 리 얘기해! 어디 i 냐 SCP, 3 m 디있 a 고 아우 진짜 그 m i d 해 s c 있 o 내가 야한 번에 보내버려 그때 이거 확 주먹으로 그냥 이거를 진짜 뭐어예요 여보세요 아예 마블 예예예예 <웃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예뭐야 아저씨 고봉아 나 헐리웃 취출했잖아 허나 어, 마블이야 마블 아 그래 근데 아이씨 에스파 좋아요 해나 완전 좋아지 에스파 원래 야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잘해! 라랄라리라라랄랄라 잘하라고! 어, 춤도 크지 같고 노래도 크지 같고 냄새는 똥 냄새라고 도저히 못 하겠다! 얘기할게! 얘기할게 <웃음> 그만 좀 멈춰줘! 더러워 저 좀. 얘기할게 제발 좀 멈춰줘! 아저씨 얘기한대요 그만하세요 어디야 빨리 얘기해 에이, 에이 사실 어디에 계시냐면 부산행 기차를 타고 쭉숙질하다 보면 터널이 나와 그 터널 안에 계시지 곧 s c P 세상이 될것이다 아나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저씨 레츠고 그만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네발 그만해! 예쁜 내말 그만하라고! 아맞아아아너 아! 여기야 아저씨 여기! 뭐 이런 곳이 다 있지? 아 그러니까! 내가 기좀의심시하다 야! 어디 있냐 삼4 3 어디 있냐 삼4 4 어? 뭐야 이거? 아이 이 SCP들은 뭐야? 이놈들! 하하하옥에온걸 <웃음> 환영하마 SCP들아 뜨거운 맛을 보여줘라 아 어떻게 아저씨 이거 SCP도 완전 무서운데? 뭘 어떻게 어? 싸워야지 이 아저씨만 믿어 이놈들 <웃음> 금방! 덤라 응? 어? 좋야 야! 야! 덤라 어! 아이고 아저씨만 좋겠 좋카가... 뭐라고? 네! 173들은 다이아몬드 곡괭이 약하지! 야 제발 좀 나와라! 제발 좀.. 잠 어! 나왔다! 나왔다! 아이짜. 여기다 작업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돼요 t i 못 배웠다는 거 I 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배워야 된다고요 n g I don't know what I'm doing. I don't know what I'm doing. I don't k 야, o w what I'm doing. I don't k n o 아, what I'm d 어, 핸드폰! 저, 여기다. 저, 자, 여기다! 아, 자, 그렇다면 몰래 사진을 체카! 아, 찍었다! 아, 갔다 올게요! 응. 아, 뭐 하려는 건데? 아,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유, 사진을 왜 찍은 거야, 쟤? 하하하하! 아, 자... 야, 공구력! 니가 죽여할 사람은 이그 사람이다! 자! 이 o m 가만두지 않겠다. 이젠 용서는 없다 나와라! 에 s 스 t w 가고고우 와, a t 뭐야? 와, t What? w 도 야, 가 w h 이거 What? w h 하하하 야, 간지러워. 야, t 하하하하하하하하 w 하 a t w h 하지 What? 하 <웃음> <웃음> 아, 죽는 줄 알았네. 어우 미치겠다. 아 너무 무섭더니 배꼽이 빠져나오 아유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야? 제가 시선을 끌 테니까 아저씨가 그 기차 터트렸던 폭탄 있죠? 그거를 저 의자 뒤에다가. 씹어놓으세요 그리고 폭파시키면 되잖아요 그러고! 어허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니가 시설 잘 끌어봐 알았지? 네야선사사 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 춤이 있다 어, 갑자기 춤을 보여준다데하하하 <웃음> 다자니 20원짜리 벤트를 입고 30원짜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아 이거 뭐야 이 거만! 해봐 중독성 있어 다자니 30원짜리 나이 벤트를 입고 어이 고뭐이 잘하고 자, 자, 어! 자, 여기다! 잘하고. 자, 여기다 설치! 어, 어, 이거냐? 쇼. 어 잘하시네! 계속 갑시다! 다자니 5짜리하이 정도는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겠지 하하 야! 거모 야! 다 됐어! 다 됐어! 다 설쳤어! 아시 이제 나가요! 나가요! 뒤로 나가 빨리! 가전이 120원짜리 벤트리 입고 아 저기요! 계속 불러봐요! 계속 불러봐! 잘할 수 있죠? 오! 재미있구먼! 그럼 나 해볼게! 어. 다 단위 백수 번짜리 배들이니까 백수 이십 원 백사십 원짜리 가를 차고 노래를 한다 아야 끝에 이 바이브레이션 죽이지 않냐 아더 단위 한 번짜리 아저씨+ 아저씨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어어 야야 이제 포트만 눌렀는데 아 틀린 눌러야 빨리빨리빨리 빨리. 시간 없어요 어알았어난철나라 삼삼삼 이젠 영화를 끝이다. 야! 165 자리 칼을 차고 노래를 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